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유튜브 인사를 한 열흘 만에 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국토부에 올라와 있는 자료 중에 일기 신도시들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 노후되어 있는 신도시들을 노후계획도시라는 그런 특별법을 적용을 하는 대상지역을 정해서 시정을 해서 구역을 정비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이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난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가 이제 대상인데요 부산에는 해운대에 있는 자동 신도시가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체계적으로는 보니까 기본 방침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계획을 또 정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을 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통합으로 이제 심의를 해서 좀 사업 절차를 단축을 시키고 그리고 단일 사업자를 정해서 총괄사업관리사는뭐 한계 법인이라든지 요런 법인들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뭐 대단지에 어떤 노후된 그런 아파트를 한꺼번에 이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존 살고 있던 분들이 동시에 몇만 세대가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인구 대란이 일어날 수 있죠 이사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지자체 차원보다 오히려 정부에서 좀 어, 도움을 주면서 어, 그 이주 대책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어, 혜택을 주면서 용적률도 올리고 어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 좀 특별하게 또 이익들이 편중돼서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 적정하게 초과 이익 환수를 해서 또다시 이제 다른 기반 시설에 재투자 재투자를 할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큰 흐름입니다. 어, 부산에 아까 현대자동에 있는 그 신도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 쭉 정부에서 내용을 발표한 걸 한번 읽어보시면 해당되는 도시에 계신 분들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 이건 이제 어, 아파트 공동주택만 또딱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직주건접으로 어, 있던 어떤 뭐 그런 걸린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같이 좀 넣어서 고밀도 복합 개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 대신 또 이런 대단지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각종 시의들을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절차가 굉장히 늘어지기 쉽죠. 그거를 신속하게 좀할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탄력이 붙겠죠. 사업에. 어, 그런 게 있고요. 또 내려가보면요. 자그마한 그런 단지들은 또몇 개를 합해서 통합을 해서 추진을 어,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네요. 아까 앞에서 설명을 쭉 드렸지만 일단 이주 계획이 굉장히 좀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주변에 아니면 뭐 아파트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정부에서 좀 관여를 해서 순환형 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이주 단지를 조성을 해서 순환형 주택 공급을 함께 추진을 하면서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모양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앞에 있는 요약된 내용을 쭉 국토부에서 풀어서 설명을 해놨고요. 이걸 하나의 도표로 이제 보면 첫 번째 단계가 그 추진 단계는 기본 방침을 먼저 국토부 장관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립을 하면, 그 다음에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가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또 수립하는 겁니다.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부에서, 그에 맞는 기본 계획은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제 수립을 하는 거죠. 국가의 컨트롤에서 벗어나지 않게 어, 토부에 사는 거는 특별 정비 구역 지정 원칙 등을 이제 좀 구체화를 해 주면 그게 맞추어서 지자체에서는 해당 구역 안에 특별 구역을 이제 지정도 하고 선도 지구 지정 계획도 또 발표를 하고 기반 시설 확충하고 특례 적용 이런 세부 계획 등을 발표를 하는 그런 게 추진 단계에 이제 있는 그런 수립 계획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추진 단계에는 어, 이렇게 특별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죠 그러고 나면 구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겠죠 이거는 시장군수와 시도지사가 이제 협의를 해서 해당 구역을 딱 지정고시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죠그 하고 나면 주민제한 또는 시장군수가 치권으로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현재 부산의 재개발구역들이 주민제한을 해서 어, 우리가 재개발 구역을 원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하면서 사전타당성 심의 동의서를 걷어서 넣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죠. 예전에 2020그 계획들은 전부 관에서 그걸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30 계획이나 이런 건 그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 아까 노후 계획도시 정비, 뭐 이런 그 구역, 특별구역 지정은, 어, 주민이 제한하거나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하거나 둘다 무엇이 뭐 가능하네요, 이게. 그렇게 하고 나면 특별 정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죠. 다른 법하고도 또 이치에 맞게 어, 다 정비,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특례를 부여할 건또 부여를 해야 뭐 진도가 나갈 거잖아요. 안전 진단을 아예 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조금 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든지, 도시 건축 규제도 완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어, 어떤 네들을 부여를 해서 지정고시를 하는 거죠. 특별정비구역을.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개별 사업계획인가를 또 수립을 해야 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지금 요런 단계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사업계획인가까지가 굉장히 산넘고 물건넙니다. 물론 요 앞단계에 구역 지정이 되는 것도 초기 지역은 구역 지정만 되어도 또 조금 신분이 바뀝니다. 그죠? 요 단계가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종 심의를 다 통과해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 계획인가, 어, 요거를 통합 심의로 절차를 아주 단축해서 하는 게 이제 지금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곳에 혜택이 이제 되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인가는 어, 통합 개발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특별정비구역을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그 구역을 아파트,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여러 개 합해서 한 덩어리의 특별정비구역을 묶어서 사업자를 아예 단일화해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관리 처분 계획을 이렇게 내는 거에 그게 추진 3단계네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착공을 하는 거죠. 착공을 하고, 그 다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 알기 쉽게 예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기 올려놓은 예시를 보면 원래는 이렇게 해운대에 자동신도시를 상상을 해봅시다. 그 안에 각종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1996년도에 꽉 들어서 있습니다. 그죠? 택지 조성되고 나서 96년이니까 2006년, 2016년 이미 25년이 지났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그런 노후된 거기는 재건축이 많겠죠. 재개발보다는 안에 학교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요런 현황상에 오래된 20년 이상 된 그런 고밀도 이제 아파트를 요런 식으로 안에 학교도 재배치를 해서, 어, 그 다음에 걸린 생활도 이제 안에 좀 지어 넣고, 뭐 커뮤니티 공간도 어, 다시 이제, 블럭을 설정해서 만들어 였고, 뭐 요렇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하고 요런, 대신 용적률이나 이런 게 올라가겠죠. 그동안은 뭐, 예를 들어 한20한 5, 6층이었다. 이러면, 용적률을 거의 뭐한 500%씩 올린다 이러면 한 4, 50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건 그죠. 그럼 세대수 좀 늘리고 어 넓게 있는 거를 좁혀서 높게 올리고 아파트를. 그럼 공간들이 남겠죠. 그 안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아까 학교 재배치, 근린생활, 뭐 도시서비스 뭐 이런 공급 이런 것들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시를 한두개 정도 어,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부산은 정말로 자동이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일기 그 신도시로 개발된 그런 신도시거든요. 부산은. 서울은 뭐또 많죠. 일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일단은 부산에도 이렇게 해당되는 데가 있어서 한번 좀 혜택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 안에 부산은 또뭐 리모델링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 지금 15% 이내에 원래 증가인가 봐요 리모델링은 현행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증가 허용 범위는 15%보다는 더 많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어 증가 세대수 그거는 시행령에서 다시 규정을 하겠답니다. 요거는 뭐 용적률하고 이런 걸 봐가면서 이제 정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뭐 세월라네월라가 뭐, 40대에 뭐 이렇게 특별 노후, 뭐, 제건 그, 특별 정비구역입니까? 노후 특별 정비구역. 입이, 단어가 입에 작작 안 붙네요. <웃음> 한번 볼까요? 정확한 이름을. 노후 계획도시 정비. 노후 계획도시 정비. 노후계획 도시로 정비되는 특별 정비구역에 지정이 된게 40대 때 됐는데, 뭐, 환갑잔치하고 들어갔다. 이래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살고 있던 아파트도 뭐 이미 25년 넘었는데, 맞잖아요. 지어질 동안에 어디 뭐, 전세 내지는 순환 공급하는 주택에 들어가가지고 또 뭐, 1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러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게 생명일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 자체가 옛날에 200만 호 주택 공급 그거 할때 속전속결로 있잖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뭐 40년 하는 그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속전속결로 완전 만들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맞죠. 그래서 조금은 어 부실하게 지어진 것들도 많고요. 그 당시에 모래를 뭐 제대로 사용 안 해가 뭐 그런 그 클레임도 많이 걸렸던 그 시절이 200만 호 공급 시절이었습니다. 물량 공급은 많이 해야 되고, 빨리는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되었던 그런 것들도 많고, 천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실한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는 지금의 어떤 건축심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또 조금 고급화해서 짓고, 새 아파트로 만들고, 이렇게 하되, 특별하게 구역을 정해줘서 그 혜택들을 주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안에 해당되는 집은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격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개발 이슈가 1도 없는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는 뭐 어디에 쓰겠습니까? 별뭐 메리트가 없죠. 근데 개발 이슈를 깔고 있는 곳에 그 노후된 그런 아파트는 사람의 생로 병사로 치면 사 이후에 생이 기다리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또 있죠. 어, 이런 것도 뭐 앞으로는 지금 오늘 그 네이버 기사에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이 우리가 대 s r 이 적용이 안 되고 KB 시세가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상관없이 대 s r 상관없이 한도가 5억이죠. 5억까지는 또 이자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뭐 은행 대출보다는 금리가 크게 뭐 높지 않으면서 적당한 이율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뭐 신청 거의 뭐한 일주일 만에 10조 원이 소진이 됐다고 라 하더라고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조금씩 윤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존 아파트들을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수 있는 그 아파트를, 물론 10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를 내 집을 마련해야지 하면서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매로 나와 있는 게. 근데 지금 이런 정부 정책을 또 같이 매칭을 해서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면 이런 노후된 일기 신도시 안에 어, 아니면, 뭐, 내가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뭐, 세를 줄수 있는, 어, 임대를 할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평형은, 어, 아까, 턱내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나 정도는 사도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 항상 부동산은 룩비공처럼그 시세나 이런 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죠? 렇 근데 그 가장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또 부동산 정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밀하게 자유관찰하시고 그리고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때 아무것도 개발 이슈가 없는 곳보다는 개발 이슈 플러스 실거주도 가능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안에 현재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학교부터 이런 그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니까 어 그런 게 거주하기에 불편하지 않고 이런 곳들에 정부 정책을 접목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뭐 신혼부부가 뭐내집 마련을 하나를 꿈꾼다. 그럼 이런 일기신도시 안에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런 단지 안에 매수해서 거주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괜찮은 곳들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동산이 그렇다고 뭐 당장 이걸 팔매물이 많아서 뭐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책과 대출과 어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런 노후계획도시 정비 그리고 뭐 이게 또 법까지 특별하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혜택들은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대보시라고 한번 오랜만에 유튜브를 올렸는데요. 정말 상가팀을 포용에서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문의가 굉장히 많고요. 광고가 이제 많이 깔려있다 보니까 너무 바쁘네요. 유튜브를 찍을 틈이 없습니다. 사실은. 밤에 찍자니 제가 금요일, 뭐 목요일 교육받으러 가는 게 있어서 힘들고. 뭐 이래저래 저녁에 못하면 낮에는 아예 1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방에서 전화가 울리고 막 상담들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그걸 하고 있어서 너무 떠막이는 인사를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되도록이면 늘 마음속에는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늘 응원해 주시는 거죠 어요 제목 영상 밑에 보면 어, 글자로 되어 있는 제목이나 이런 걸 클릭하시면 소롱부동산 단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뭐 들어오시면 거기서 매물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최근에는 레전드의 금매물들이 거의 소진이 뭐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앞쪽에는 거의 뭐 7억선, 뒤쪽도 이제는 뭐 금매는 정말로 제일 산게 지금 6억 4천짜리예요. 뭐 그런 정도. 뭐 7억에 나와 있고 막 이렇거든요. 어, 한번 보시는 분들은 레전드도 그렇고 금전 쪽에 감전 내매한 금매들은 많이 또 소진이 됐더라고요. 어, 늘 어, 대표단지들,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런 단지들은 아까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용이 되면서 또개적하고 거주하기 좋은 그런 또 대단지 아파트들은 건매들은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까 일기신도시도 한번 살펴보시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대출을 활용해서 살수 있는 이런 투자들은 살펴보시기를 권하고요 초롱부동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매물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